COPD, 호흡곤란, 본능적으로 내시경을 빼내어 식물인간이 된 경우 상해 소득 보상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4 가단 5101951 2017나 90072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쟁점 3. 보험 사고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씨는 내시경 시술 전날에 이미 알코올성 간경화에 따른 위 정맥류의 파열로 인한 활동성 출혈이 있었음에도 분리 중앙의료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후 다음날 내시경 시술을 받기까지 보정적 치료를 받으면서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다음날 내시경을 이용한 시스토, 아크릴 주입 수술을 받던 중 호흡 곤란을 느껴 약물 주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뇌시경 기구를 임의로 빼내므로써 약물 주입에 의한 주사 바늘에 찔렸던 정맥류 부위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는 결국 저혈량성 쇼크 및이 사건 상해에 이르기까지 결과에 철회하였다 할 것입니다. 비록 피고씨가 스스로 내시경 기구를 빼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던 위피고가 호흡곤란이라는 즉각적인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취한 본능적인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피고가 그로 인한 위정맥류 대량출혈의 결과를 예견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인 저혈량성 쇼크는 오로지 피고 시의 기존 질병인 위정맥류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위정맥류를 치료하기 위한 시술 도중 위피고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한 위시술 자체에 내재되어 있던 위험이 발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상해보험 사고에 해당합니다. 쟁점 4. 면책조항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이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각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밖에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시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처치 즉 내시경을 통해 디스토아크릴을 위정맥류에 주입하는 정맥류 폐색술은 그 성격상 환자의 협조 및 인내를 요구하는 시술로서 시술 도중 의사의 과실뿐만 아니라 환자가 통증이나 불편함 등을 참지 못하고 몸을 움직이거나 과격하게 피고씨와 같이 내시경기구를 잡아 빼는 등의 돌발 행동을 하여 대량 출혈을 야기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상에는 위와 같은 위로수치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위 면책조항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쟁점 5. 명시설명 의무의 대상 및 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 위 면책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명시설명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피고비가 상품설명서 등에 자필 서명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면책조항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명시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을 이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추가 판단 쟁점나 부유장애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 피고 씨는 스스로 내시경을 빼낸 후 저혈량성, 쇼크 및 심정지로 인한 무산소성, 내소상을 입었고 이후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회복 또는 후전됨이 없이 흉물인간 상태로 투병 중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따르면 피고씨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그 증상이 장기간 고정된 영구적인 육체의 훼손상태에 있었다 할 것입니다 쟁점 다 기왕증 기여도 감액 조항에 관한 주장 피고미가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의 자필 서명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감액조항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명시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감액조항을 이 사건 보험기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상해소득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